No Adiya. Uh, uh, a sorry O Nul f e g o n has s u c h a i l n u n Wihan b n o and s h w i a y a r u t i n u n p l a g o n u g a y a Pi Jal Opa, E. Gaudaka pass had Sunyo, E. Gahan b u n n pass Jal and u w n o i n d a g a u n h i Yan E. l k j a l g e h a n a k e s h E. g i o l v e 야무와 한 히야. 나시윤올만한 갱, 아, 무 n 야. m e l s 야, 지난주 u n j 만하 e l Manhard, u n e s a n j a n 히야. u g e s i o no, u me, j 야무와 한희야 나 무비티켓도 쟁생기 앱 너인 데가치볼라그슈윌 오늘 맨나지가 노노나 오늘 야군 개임난 야친 도입수 마인사 나한테 연 렉한 히야 유니브 정유아이블루니루 고할카 I'll find you, and I'll kill you 오 오늘은 집중이 잘안되네아 그래? 그럼 좀 쉬면서 일해 나 저기 가있을 테니까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말해줘. 신경 써줘서 고마워. 아, 잘 먹었다. 계산하고 올게. 응, 아까 내가 화장실 갔다 오면서 계산했는데 너 저번에도 계산 다 했잖아. 나 그런 거 싫어. 심장아, 나대지 마. 주말에남산쪽 가기로 했는데 혹시 가고 싶은 곳 있으면 알려줘. 응, 나 케이블카 타보고 싶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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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을 취소한 건 아닐까? 폭우가올때 운전하면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평소보다 5배 이상 증가. 이런 날 약속 잡으면 안 되지. 우리 집수니 ISTJ 무맨이구시왜요무어어 분차한 바 돌고 있어 Opua g e m u a ha nula yang <laughs> lak and d w e t s <laughs> a Anafi gonhasa il j e j m dula satsa sorry. He y n s e you know, leman a game g a k j a go ha nula <laughs> phone mo b a a nul condition kuang e n i n g Il danjaja. A few moments later. s a m s h i k u jal gudushi ganjat ne. y o ilhasa l u n k u n e g o de shi nuwa yaji. t w e minutes later. Ahel gudahet noon deer. Jambi Pibun, he utsa, e l n j e n j a n s t i n u a t i p y m a n h e Naji g m j o y l i nasao nul m n na nun g a h i l s m i a h f p yana j g e g u j n Go go go. s e s n g a saje i mul u 장미 정작 미워요 이티 제가 들으면 뚜껑 열리는 말 베스트 5너왜 이렇게 말기가 어두워? 이해 못 했어? 네 죄송합니다 아또 시작이네 알아듣게 똑바로 얘기하던가 너 잘하고 있는데 나때는 말이야 아 그러셨군요 전 공부하러 다시 들어가 볼게요 내가 알아서 잘할게 이티제님 제가 좀 지켜봤는데요 전 이티제님이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정말요? 전 제가 나름대로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응 바운더리 밖에 있으면 알려줄 생각 없어 돌아가 너 재미없어 완전 노잼이야 내가 돌부처랑 사귀는 것 같아 은응 알아. 그래서 어쩌라고? 유유유유유유유유. 듀드 듀드. 아니 왜 안해? 힘들면 시험 시험 하라고. 맞춤법 공격에 어지러질한 이티제. 결국 손절을 통해 탈출에 성공했다. 오빠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 응. 몇년 전에 우연히 김태희를 봤는데.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줄덜덜 부들부들 너 너가 제일 예뻐 뚝딱 아 이벤트 당첨됐는데 이거 1인 무료입장 한정이네 네가나 대신 갈래 엥이 좋은 데를 나 혼자 가라고? 너랑 같이 가는 거 아니면 의미 없어 그냥 중고장터에 올려서 판매해 그 돈으로 소고기 사먹자 엥 이게 뭐지? 자기야 이거 뭐야? 아 이거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보여서 썼어 이런 거안 줘도 되는데 아니야 이거 너 좋아하는 거잖아 맛있게 먹어 어 엄마 제 여자친구예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게 됐네요 여긴 우리 엄마 셔 인사드려 자이 티제야 그말 해봐 또 하라고? 응또 해줘 사사 사랑한다고? 뚝 우엑 이번 달 우수 사원은 이티제씨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저, 저요? 왜요? 며칠 전 점심시간 고객사 긴급 요청 콜을 이티제씨가 당겨받았는데요. 그 전화를 못 받았다면 회사 2분기 실적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을 겁니다. 아, 어,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나 최종 면접에서 또 떨어졌어. 어떻게 하냐 음그 회사가 고객 응대 잘하는 걸로 유명한 회사잖아 다음 공채 전까지 CS팀 알바를 해보는 건 어때? 나 최종 면접 합격했어 한턱 쏠게 나와 뚝짝 뚝짝 오너 오늘 생일이지? 문 앞에 택배 도착했으니 한번 열어봐 헐 대박 뭐임 내가 이거 필요한 거 어떻게 알았어? 머리나 맨날 이거 갖고 싶다고 했었잖아 크크크 <웃음> 아 내가 그랬나? 고마워 진짜 잘 쓸게 음, 오늘은 날이 더워서 불쾌지수가 높겠군. 최대한 쾌적한 곳 위주로 다녀야겠다. 이티 제씨 오늘 덕분에 재밌게 보냈어요. 집 들어갈 때 연락할게요. 족작족작 후반 25분 올레트가 출렁이는 순간, 장례식장이 떠나갈 때 형성이 울려퍼집니다. 승인물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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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TJ에게 거짓말했다가 들키며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즉시 손절이 가능합니다 ISTJ와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될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짓말과 더불어 ISTJ와의 의리를 훼손하는 요소입니다 거듭된 지각은 ISTJ의 극대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각하게 되면 선사과 선보고를 통해 ISTJ의 마음을 달래줘야 합니다 대부분 ISTJ는 과소비와 어울리지 않으며 절약정신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절약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면 ISTJ가 노력하고 있다고 인식합니다. ISTJ의 연인 또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ISTJ는 여기서 더 열심히 살겠다는 동기부여를 얻습니다. ISTJ에게 자꾸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마이너스 요소가 됩니다. ISTJ는 미래 예측을 못하고 한치의 앞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미래를 예측하고 행동 수정을 유도하는 타입을 선호합니다. 이는 ISTJ에게 많이 결여된 것이므로 피드백을 듣고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면 큰 신뢰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소년단> <목소년단>